참고로 이분은 옆머리만 흰머리 있습니다. 뒷머리 흰머리 없네요. 안녕하세요, 네 블랙 형입니다. 오늘 우리 손님이 오셨어요 짧은 머리의 손님이시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밑에 귀 위쪽 부분 이 부분 있죠 되게 어려워 하세요 왜냐면 이 부분이 손님들이 거의 살이 튀어나올 정도로 여기가 살이 찌는 곳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자를 때꼭그 3mm를 자른다 그래서 어, 대구서 밀었는데 이 부분이 허옇게 나와요 하얗게 어,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되게 어려워 하시고 우리 초보명사분들이 되게 힘들어 하시는 것 같긴 한데 그 부분을 좀 어렵지 않게 자르는 방법은 그 3mm로 갔다가 이렇게 자르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은 한 6mm 정도 밀어서 그 다음에 3mm로 정리해 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보면서 한번 해 볼까요?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같이 연결하는 것 보여 드릴게요. 6mm를 탭을 끼시고요. 6mm 3mm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기본적으로 손님은 3mm를 원합니다. 그러면 6mm로 먼저 머리를 정리를 해주세요 초보 명사 분들은 잘못된 게 기본적으로 3mm를 원한다고 3mm를 밀어 버리니까 손님들은 너무 짧다고 생각하시고 아니면 뭐그 부분이 파였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6mm로 먼저 밀어 주세요 그래야 손님들도 일단 조금 더 잘라 주세요 라는 말 하시는 거고 어 좀잘자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6mm로 먼저 정리를 하신 상태에서 초보명사분들은 다시 3mm 탭을 끼셔가지고 다시 3mm로 밑에 부분을 살살 이렇게 정리하시는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런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자 밑에 라인도 마찬가지예요 3mm 에서도 탭중에 제일 밑에 부분 어, 2mm 정도로 그렇게 같이 이렇게 천천히 머리카락 난 부분으로 밑에 라인을 이런식으로 살짝 머리가 나온 방향으로 해서 그 반대방향으로 이렇게 같이 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밑에 라인 쪽에 그 빵꾸가 안나고 아주 잘 잘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잘라 주시면 3mm로 자른게 진배 없죠 그죠 3mm 맞습니다 이렇게 이런식으로 잘라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어 가이드라인들 우리 헤어라인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 주시면 깔끔한 스타일의 어, 아, 이렇게 상고형이나 스포츠나 어떤 식으로 머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 그냥 3mm 자른다 그래서 이 부분들 너무 3mm로 미는 게 아니라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6mm에서 3mm로 조금씩 정리를 해가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도 깔끔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많이 해주시고 밑에 라인은 같이 연결할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살이 이렇게 좀찐 부분이 없기 때문에 튀어나온 부분이 별로 없어요 손님들 중에서도 그 부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3mm 대고 그냥 3mm로 미는데 하얗게 자른다고 생각하면 은 빵구가 안 나죠 당연히 다밀 거니까 근데 그 중에 3mm로 머리를 자를 건데 그 부분을 천천히 자른다 그러면 빵구가 날수 있는 확률이 어한 60% 이상은 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빨리 스피드하게 지나가는 것도 한 가지 팁입니다. 이렇게 빨리 빨리 자르면 돼요. 알았죠? 무조건 이런 식으로 머리를 정리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어 우리가 이런 땜빵이나 그런 부분들을 안볼수 있는 거예요. 어 우리 댓글 중에 좀 빨리 자르지 말고 천천히 요만큼만 잘라 달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천천히 제가 안 자르는 이유는 빵꾸가 날수 있는 확률이 거의 60%이기 때문에 조금 빨리 자른다고 생각하시고 들면서 싹 C자형으로 이렇게 머리를 잘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좀 빨라서 빨리 보이니까 아마 빨라 보일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 그런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거의 대부분 이 부분은 무조건 정리하실 때 조금 빨리 움직이시라는 거 이렇게 천천히 짱짱짱짱짱잘 짤라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잘라 주시면 옆에 라인도 일단 라인 되는 거죠자 오늘 클리퍼로 제가 밑에 라인 3mm를 칠때 6mm로 먼저 정리해 주시고 어그 다음에 3mm로 마무리해 그리는거 이런 부분들 제가 설명을 해 드렸어요. 그리고 빗과 클리퍼를 이용해서 밑에 라인쪽 요 라인쪽 금방 정리했던 부분 연결된 이 부분을 한번더 정리해 주시면 우리가 이 깨끗한 머리를 볼 수가 있죠. 자. 참고로 이분은 옆머리만 흰머리 있습니다. 뒷머리 흰머리 없네요. 일단 이렇게 잘라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열심히 연습하세요. 초보 용사 화이팅, 화이팅 하시 주세요. 화이팅. 레랙오 <웃음> 구독,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 <웃음>